나는 백제와 인연이 깊다. 21년 동안 머물렀던 석촌동 후암선언은 384년 인도의 마라난타가 백제로 들어와 처음 불교를 전파하고 절을 지은 성지였고 1993년 11월 11일 처음 인연을 맺게 된 유성 후암선언은 백제의 예수도 공주와 매우 가까이 있다. 그래서인지 우연치 않게 백제의 숨겨진 역사를 영능력으로 염사한 사건이 많았다. 1960년대 초의 일이다. 중학교 3학년 때한 학생 문예지에서 뱀파를 하게 된 여학생을 만나기 위하여 부여에 가게 되었다. 화창한 봄날. 부여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약속 장소인 낙화암으로 향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녀가 좀 늦는다는 생각이 들 무렵 문득 낙화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낙화암은 생각보다 꽤 높았고 3천명의 백제 궁녀들이 떨어지기에는 다소 장소가 협소한 데다 바위도 많아 보였다 정말 낙화암에서 삼천 궁녀가 떨어졌을까? 순간 나의 염사능력은 빠른 속도로 삼천 궁녀가 낙화암에서 몸을 던지는 바로 그 장면을 보여주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백마강이었다. 삼국시대의 백마강은 마치 뉴욕의 허드슨강처럼 폭이 굉장히 넓고 엄청난 양의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낙화암 절벽에서 치마를 뒤집어 쓴 궁녀들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안 돼! 나는 절규하였지만 낙화암에서 추락하는 궁녀들을 막을 수 없었다. 역사적으로 낙화암에서삼천 궁녀가 떨어진 사건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다. 내가 염사로 본 장면을 그대로 설명하자면 낙화암에서 백제 궁녀들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었다. 그 숫자는 3천 명이 아닌 15명에서 16명 정도였다. 비록 숫자는 달라도 백제의 멸망과 함께 몸을 던진 백제 궁녀들의 충절만은 고이나마 한 줄기 강물이 되어 낙화암 절벽 아래로 흐르고 있었다. 최근의 한일관계는 최악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좋지 않다. 일본의 경제 제재는 계속되고 있고 우리 측도 강력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왜 일본의 구구세력은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과 망언, 겸한 시위를 멈추지 않는 것일까? 그 시작은 백제가 멸망한 그날로 돌아간다. 백제가 멸망하였다는 소식에 가장 분개한 나라는 일본이었다. 일본은 의자왕의 아들인 부여 풍왕자를 주축으로 원군 3만여 명과 400여 척의 전함을 백제에 파견하여 663년 8월 27일, 지금의 금강에서 백제의 부흥을 위한 최후의 전쟁인 백총강 전투를 벌였다. 백제, 일본, 신라, 당나라, 4개국에서 파견된 군사는 10만여 명이 넘었으며, 전함은 1170여 척에 이르렀다. 해전에 강한 일본 원정군은 승리를 자신했지만, 속수무책으로 나당연합군에 대패하고 말았다. 역사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내가 염사를 해보니 당시 당나라 전함의 돛은 면포였지만, 일본 전함의 돛은 지프로 만들어져 있었다. 당나라의 면포 도은 바람과 비에 강한 반면 일본 전함의 지푸로 만든 도은 비가 오면 무용지물이었다. 이러한 전력 차이로 일본 원정군은 나당연합군에 패하고 만 것이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은 백촌강까지 원군을 파병하였을까? 그 이유를 염사해보자 놀랍게도 백제와 일본이 한뿌리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01년 일본 천황이 '간무천왕 생모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다'라고 인정하였듯이 일본 천황과는 확실한 백제의 혈족이었다. 백제 무령왕의 성은 '부여'이며 이름은 '사마'였다. 삼국유사는 백제 무령왕의 아버지가 동성왕이라 하였고 일본 서기는 백제 개로왕의 동생 '곤지'가, 무령왕의 친아버지라 하였으며 삼국사기는 곤지의 아들이 백제 동성왕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위의 책들에서 동성왕과 무령왕의 아버지로 기록되어 있는 부여 곤지란 인물은 일본으로 망명한 비류백제의 시조로 일본 아스카주상으로 추정된다. 내가 영적으로 염사한 부여 곤지는 백제의 개로왕 동성왕, 무령왕을 왕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수많은 천왕들까지 그의 손으로 탄생시켰다. 그는 일본의 아스카 제국을 쥐락펴락하는 대단한 권력자였던 것이다. 현재까지 일본의 아스카 조상신을 모시는 오사카 남부의 아스카베 신사는 부여군지를 군지 왕으로 모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과 일본의 기나긴 애증의 역사를 풀수 있는 열쇠는 부여군지가 쥐고 있다. 만약 그의 원한을 달래기 위한 기도를 열심히 올려준다면 한일관계에도 작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현재 정치적, 경제적으로 껄끄러운 양국의 관계가 언젠가 떼가 되면 옛 우정을 되찾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해본다.